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릿지 동아시아가 돌아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한국사 수업을 하게 돼서 캠브릿지 동아시아사 유튜브 채널이지만 한국사 수업도 함께 업로드 될 예정이에요. 자, 오늘은 한국사의 첫 시간, 선사시대의 전개와 국가의 성립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배움책 1페이지고요. 우리 교과서는 10에서 11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선사시대부터 배울 겁니다. 선사시대는 무슨 뜻이냐면은 역사 이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역사에서 사자는 말 그대로 지금까지 인간이 생활해온 시간을 뜻하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인간이 사용해서 글자를 사용을 해서 기록으로 남긴 역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선사 시대는 그러니까 인간이 글자를 사용해서 기록을 남기기 이전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람이 글을 사용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뭘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 그들이 살았던 흔적,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100% 알수 없지만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선사시대다 라는 것이에요. 자, 선사시대는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그리고 청동기시대까지에 해당하고요. 청동기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인간이 글자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인 역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자, 구석기시대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300만 1만 년 전부터 약 1만 년 전까지를 우리는 흔히 구석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 것은 돌로 도구를 만드는 걸 석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석기를 만드는 수준이 원시적이어서 신석기에 비해서 훨씬 더 과거의 방식이라서 이 시기에 사용했던 석기를 구석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석기는 어떻게 해서 만드나요? 구석기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나요? 댄석기라고도 하죠. 그죠? 돌멩이를 어떻게 해서? 때려서 깨뜨려서 날카로운 장면을 얻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도구를 가지고 댄석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댄석기만썼을까 돌밖에 안 썼을까? 아니겠죠. 그죠? 나무나 아니면 동물의 가죽 같은 것들도 썼을 겁니다. 하지만 나무나 가죽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사라져요. 그죠? 300만 년 전, 1만 년전에도그 전에 나무하고 가죽 같은 거는 아마 있지 않겠죠. 그죠? 돌만 잘 남아있다 보니까 주로 우리는 이 뺀석기들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삶을 추측할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구석기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연평균 기온이 낮았던 빙하기였다 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빙하기. 영어로는? 음, 아이스 에이지라고 해요. 아이스 에이지 하면 떠오르는 거 있나요, 혹시? 뭐 떠오르지? 아오키지 아... 어, 네, 뭐 피스를 많이 본 친구네. 또, 어. 나도 아웃키즈가 뭔지 정도는 알아요. 음. 그거 아마 뭐 어디까지 봤더라? 그 에이스 죽는 데까지 보다가 더 이상 못 보겠어서 그만뒀던 것 같은데. 음. 네, 그 뒤로 아마 한참 지났겠죠? 음. 자, 잠시 얘기했는데 빙하기 영어로는 아이스 에이지를 대표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죠 렇메모드 맘모스가 되겠습니다 빙하기 시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큰 맘모스와 같은 대형 초식동물들이 주를 이루었던 시대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주먹도끼 같은 것은 바로 그러한 대형 맘모스 같은 동물들을 사냥하고 그 고기를 자르고 가공하는데 사용했던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양손으로 쥐고 때렸다고 해서 찍었다고 해서 주먹도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이 시기에 인간은 아직까지 직접 식량을 생산해 낼수 있을 만한 능력이나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동물과 다를 바 없이 풀을 뜯어먹거나 채집을 하거나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사냥해서 먹는 채집과 사냥이 그들의 주된 경제활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내가 여기에서 풀과 과일을 따먹었다고 해서 내일도 여기에 똑같이 풀과 과일이 자라있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풀, 새로운 과일을 찾아서 무엇을 해야 됐다 이동해야 됐다라는 거죠. 어제 여기서 맘모스 사냥에 성공했다고 해서 내일도 여기서 맘모스가 잡히려는 법이 없어요. 그죠? 맘모스를 찾아서 또 이동해야 됐겠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동하는 이동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빙하기의 주된 동물들은 맘모스와 같은 대형 초식동물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이 운동 능력, 사냥 능력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인간 혼자서 맘모스와 같은 대형 초식 동물들을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적어도 한 40명에서 50명 정도가 때로 달려들어야 간신히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정도의 인원이 함께 무리지어 사는 무리사회를 이루고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동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굳이 집을 잘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동생활하다가 동굴이 보이면 동굴에서 살고 바위가 있으면 거기서 하루 지내고 그런 것도 없으면 나무나 풀 같은 것들을 대충 얼기설기 얼거 가지고 막집 막 지은 집 같은 것들을 짓고 살았던 것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쯤으로 가게 되면은 지구상의 기온이 변화하게 됩니다. 빙하기가 끝이 나게 되고 오늘날과 유사한 기후가 기온이 만들어지게 되어 기온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인간이 주변에 살아가야 하는 생태계 역시 변화하게 됩니다. 만보스와 같은 대형 초식 동물들은 빙하기가 끝나면서 멸종해요.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지구상에 어떠한 동물들이 줄을 이루게 되냐면은 사슴이나든지 멧돼지처럼 작고 빠른 동물들이 줄을 이루게 됩니다. 주먹도끼 같은 걸 들고 가서 사슴이나 멧돼지 인간이 찍을 수 있어 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인간보다 작고 빠른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 그죠, 창으로 던져 잡거나 또는. 활로 쏴서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화살 끝에 매달 돌멩이, 창 끝에 매달 돌멩이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지? 구석기 시대 때보다 신석기 시대로 가게 되면서 돌멩이의 크기가 어떻게 되었다? 작아졌다. 그리고 날카로워야 되겠죠, 그죠? 작고 정교하게 만든 간석기, 갈아서 만든 석기를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스타일로 도구를 만들었다고 해서 무슨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라고 한다는 라 것이죠. 중학교 때 다들 배웠던 내용일 것입니다. 그죠? 자, 하지만 신석기 시대 가게 되면서 가장 크게 배, 변한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냐면 바로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에요.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식물은 어떤 데서 잘 자라지? 추운 데서 잘 자라요? 따뜻한 데서 잘 자라요? <웃음> 따뜻한 데서 훨씬 빨리 자라요. 그렇죠? 빙하기가 끝이 나게 되면서 식물들이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구석기 시대 때는 어제 여기서 풀 뜯어먹고 과일 따먹으면 내일도 열려있으리라 보장이 없었는데 날씨가 따뜻해지게 되면서 어제 분명히 해서풀 뜯고 과일 뜯어먹었는데 오늘 갔더니 거기 또 열려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아서 이동할 필요 없이 여기 계속 머무르면서, 그죠? 이것들 잘 길러서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농경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기온이 따뜻해지게 되면서 먹을 게 많아진 것은 인간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도? 동물들도 그죠? 풀과 나무가 많아지게 되면서 뜯어먹을 게 많아졌고 그 개체수가 많아지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인간이 이 동물들을 가둬 기르면서 계속해서 풀을 먹여서 기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축을 기르는 목축 같은 것들도 할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이 시, 직접 식량을 생산해 낼수 있게 되면서 끊임없이 식량을 찾아서 이동생활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무슨 생활을 하게 되었다?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다. 아, 정착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을 좀더 크게 정확히는 내가 필통나아네 <웃음> 네. 집을 좀더잘 지을 필요가 있어졌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막집보다 조금 더잘 지은 집, 어떤 집을 짓고 살았다? 뭐지? 움집을 짓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름이 움집일까? 그렇죠. 땅을 움푹 파고 그 위에다가 나무나 풀을 얹어가지고 입구를 뚫고 가운데에다가는 불을 피웠던 집이라고 해서 움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굳이 인간이 땅을 움푹 파서 집을 지었을까? 집을 높게 지붕을 높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또 따뜻해서 그래서 그렇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어, 방어막이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땅 파고 안 들어가서 살지? 아파트가, 아파트가 있어서? 어, 정확히는? 단단해서? 뭐가 단단해서? 머리가? 벽이? 아, 그렇죠. 벽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벽으로 비바람을 막고 인간이 사는 공간을 확보하잖아요. 자, 근데 벽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기술은 적어도 한 청동기쯤 가야 나타납니다. 그 전에 벽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던 시기에 인간이 어, 자기가 살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좀더 쉬운 방법은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어, 그리고 땅을 단단하게 다져가지고 생활 공간을, 안,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움집 같은 집을 짓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신석기 시대 들어가게 되면서 인간의 농경과 목축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농사를 통해서 인간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때는 1년에 몇번 정도입니까? 그렇죠. 많아야 한두 번이에요. 그렇죠. 1년 농사 지으면 봄에 씨 뿌려서 여름에 키워서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농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1년에 한두 번 얻는 식량을 가지고 1년 내내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식량을 무엇 할 필요가 있어졌어요? 저장, 보관할 필요가 있어졌고요. 쌀과 같이 단단한 것을 좀더 쉽게 먹으려면 물에다가 어, 조리를 해야 되겠죠. 가공을 해서 그저 밥으로 지어 먹을 필요가 있었잖아요. 농경과 목축을 하게 되면서 저장과 조리를 위한 도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흙으로 그릇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토기라는 거죠. 신석기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토기를 제작하여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토기로는 뭐 비쌀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같은 것들이 있죠. 그죠? 비쌀무늬 토기는 왜 비쌀무늬 토기인가요? 네, 그죠 토기의 표면에 비쌀무늬가 있어요. 이런 거왜 있을까? 어뭐알수 없습니다. 그죠? 글자를 사용하지 못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글이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왜 만들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추측은 가능하죠. 두 가지 정도의 추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뻐 보이려고 그죠? 어그 미용의 미용이라 그러야 되나? 어쨌든 신미한 목적 어, 예쁜 글을 사용하기 위해서 비쌀 무늬를 새기거나 아니면 겉에다가 덧무늬를 이렇게 무늬를 덧붙여서 표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잡기 편하려고 미끄러우니까 좀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도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아무튼, 요런 던데가 바로 신석기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 앞부분은 조금 그,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은 없어서 굉장히 빨리빨리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좀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잘따라와주기를 바랍니다. 자 신석기 시대 때 인간이 농경과 목축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먹을 것이 충분했을까 부족했을까? 그렇죠. 이제 막 농사를 시작을 했어요. 오늘날에 비하자면 농사짓는 기술이 훨씬 더 후지고 수준이 낮고 원시적인 수준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먹을 것이 충분치 않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누가 더 많이 먹거나 적게 먹지 않고 똑같이 나누어 갖는 무슨 사회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 살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모스와 같은 동물들 사냥하려면 수십 명의 인간이 한꺼번에 달라들수 있어야 되렇지그 중에 누구 하나가 제대로 못 먹어서 힘을 못 쓰면 사냥에 실패할 것이고, 그럼 나도 배고플 거 아닙니까? 그죠? 농사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야 나도 1년 뒤에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중에 누가 아프거나 제대로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못 지어서 농사에 실패하면 나도 배고프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나눠 먹기도 반득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신석기 시대 들어 게 되면서 구석기 시대 때보다는 먹을 것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인간사회 집단의 크기도 조금 더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구석기 시대 때한 4, 50명 정도가 모여 사는 무리사회였다라고 한다면 신석기 가게 되면 100명이라든지 수백 명 단위 혹은 수천 명 단위를 이루어서 사는 부족사회 정도의 사회적 단위를 이루고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또한 신석기 시대 들어가게 되면은요 원시적이지만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종교적인 관념을 인간이 갖기 시작했음을 알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왜 신석기 시대 들어가게 되면서 종교적 관념을 갖기 시작을 했을까? 왜 인간이 신을 믿게 되었을까? 뭐 이런 거 들어봤나요? 자연숭배 시나 하늘의 태양이나 하늘이나 뭐 강이나 아니 바람이나 비 이런 걸 신으로 숭배하는 거 들어봤나요? 또는 인간보다 강한 동물을 숭배하는 신앙, 뭐, 토테미즘, 정령 숭배 신앙, 애니미즘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어, 이런 걸왜 갖게 되었을까? 굳이 신석기 시대에 어? 샤머니즘도 있고요. 그죠? 인간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중간자적인 매개체에 어, 무당을 믿는 샤머니즘 이런 것도 있죠. 왜 그랬을까? 에이, 농경과 목축이라고 랬잖아요 그죠?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뭐가 받쳐줘야 되나요? <웃음> 그렇죠. 날씨, 기후가 잘 받쳐줘야 돼요. 그렇죠? 비가 적당히 내리고 햇빛도 잘 쬐어줘야 되고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가뭄 같은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저죠 그러기를 바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신을 믿고 숭배하는 이런 어떠한 종교적인 관념들이 생겨나게 되었을 것이라고 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청동기 시대로 가게 되면서 또, 인간사회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자, 신석기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약만년 전에서 8,000년, 기원전 만 년에서 8,000년 경때 시작이 됐고요 청동기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한 4,0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경에 청동기 시대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갈 때 대략 한 8,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 기간 동안 인간의 기술력도 발전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농업 수준이 훨씬 더 이전보다 발전을 하게 되면서 먹을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인간 사회의 최초로 뭐가 등장하느냐? 먹고 남는 게 나타나게 돼요.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남는 것.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먹고 남는 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개념이 생겼느냐? 먹고 남는 걸 누구 걸로 할것인가의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 전에는 다 같이 농사 지어서 다 같이 똑같이 나눠갖기도 빠듯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먹고 남았어요. 그 남는 거 어떻게 할 거야? 누군가 가져가고 나눠갖고 나눠 가고나눠 해야 되겠죠, 그죠? 또한 농업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굳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식량 생산에 매달리지 않아도 돼요, 그죠?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알아서 농사시키고 우리가 족 내가 먹여살릴 수도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농업기술이 발달하고 인형생산물이 발생하게 되면서 인간사회에 어떤 개념이 등장하게 되느냐? 니네 거, 내 거. 이른바 사유재산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싶어하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유 재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더 열심히 일하고 남들 놀때 일하고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빨리 나의 사유 재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남의 거 뺏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타인의 사유재산을 차지하고서 자신의 사유재산을 확대하기 위한 약탈활동, 정복전쟁활동이 인간사회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강한 부족집단이 약한 부족집단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정복한 부족집단은 점점 더 사유재산이 많아질 거죠. 부유해지겠죠. 그렇죠? 반대로 정복당한 부족집단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가난해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인간사회에 뭐가 등장하나요? 빈부의 격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또한, 정복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정복한 이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요. 그죠. 정복당한 사람들은 자신의 지배한 사람에게 지배를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사회에 무엇이 발생했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그것을 가지고? 계급이라고 부르죠. 그죠? 계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복자들은 정복당한 피지배자들을 일시켜서 자신의 사유재산을 확대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그죠? 음. 자, 그러면서 인간사회에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지배한다는 일, 쉬울까요? 사실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죠? 인간이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내말잘들어라고 하려면 내말안 들으면 뭐 패겠어 죽여버리겠어 하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타인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집단은 뭐가 필요했느냐? 강력한뭐 무기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청동으로뭐 만드는 거예요? 무기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의 대표적인 청동 무기 뭐 있습니까? 비파형, 동검 같은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음. 졸리죠 이해해요 오고 시니까 졸리고 그죠 게다가 지금 진도를 급하게 나눠놓으러 나 혼자 떠들고 있으니 얼마나 졸리겠어 이해합니다 어,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또 내가 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애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말안 들을 때마다 패고 할수 없어요 그죠 기왕이면은 내가 굳이 패지 않더라도 알아서 내말잘 듣게 할수 있으면은 좋겠지 그건 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곧 권위라는 겁니다 나는 너네랑 달라 너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야. 알아서 나를 잘 따르도록 해. 라고 할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권위라고 한다는 라 것이죠. 자, 그래서 지배자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느냐. 나는 혹은 우리는 너네랑 다르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 자신의 조상을 하늘과 연결시키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야 바로. 한군 신화예요, 그죠? 하늘의 신한 인의 아들 환웅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그죠? 곰과 결혼해 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단군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음, 게왜 나타나게 되느냐 지배자가 권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라 것이죠 또한 지배자들의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도 피지배자들보다 멋있어야 돼 흔한 말 우리 가오가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죠 자, 그 청동으로 멋진 장신구를 만들어서 몸을 꾸미고 다녔다라는 것이고요 자신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청동으로 만든 멋진 제사용 도구 제기들을 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이런 어떤 어, 행사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동으로는 무기와 더불어서 제사용 도구인 제기, 장신구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무력과 권위가 있으면은 이 힘이 약한 피지배자들을 하여금 말을 잘 듣고 따를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 이때는 이렇게 해. 너 이때는 뭐 이렇게 해. 일일이 지배를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 라고 하면서 지배자가 말하고 다닐 수는 또 없는 노릇이에요. 기왕이면 은 내가 굳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 말잘 듣고 그죠? 질서 잘 지키고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그죠?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알다시피 고조선에는 여덟 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법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법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8조법이었어요 그죠? 현재는 세가지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어떤 것들이었어요? 사람을 죽이면 즉시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복물로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에 노비를 삼는데 스스로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고 하는 자는 50만을 내야 된다 라는 등등의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다 뭐랑 관련이 있어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질서 유지란 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사유 재산을 지키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사유 재산 때문에 이렇던 계급과 지배 피지배 관계 이런 법과 제도 무기 종교 이런 것들 신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추게 된 이러한 청동기 시대의 지배자 우리는 흔히 군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군장은 그 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과 더 넓은 영토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사회보다도 훨씬 더 단위가 커진 어떤 것 어떤 사회단위? 국가, 나라라고 불릴 만큼의 큰 사회단위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배하는 강력한 지배자인 누구? 왕이 등장하게, 인간사회에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청동기 시대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는, 아, 어, 만주 지역에서는 이러한 어떤 청동기 시대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었는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나라 이름 뭡니까? 고조선인데요. 원래 나라 이름은 뭐였어요? 그냥? <웃음> 그냥? 조선이죠. 하지만 나중에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옛 조선은행 의미에서 고조선이라고 부르죠. 그죠? 자, 이 고조선은 크게 두 개의 식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단군이 세웠던 때부터를 단군조선이라고 하고 이후에 위만이 조선의 왕을 차지했을 때부터를 나누어서 위만조선이라고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단군조선은요. 청동기 시대 때 등장한 국가로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된 나라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군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무엇을 보면 알수 있냐면 비파형 동검이나 탁자식 고인도를 보면 알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종류의 유물들이 비슷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반복이 된다. 하나의 문화를 가진 집단이 이 지역에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이두 개를 통해서 조선 영역을, 고조선의 영역을 가늠해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파형동건 저렇게 생긴 건 중학교 때 다들 배웠을 거예요. 탁자식 고인돌은 뭐냐면 북방식 고인돌이라고도 해요. 고인돌은 크게 스타일을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탁자처럼 생긴 고인돌이 있고 그 다음에 바둑판처럼 생긴 고인돌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고인돌을 가지고 주로 북쪽에 많기 때문에 북방식 또는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를 가지고 남방식 또는 바둑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북방식 탁작식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조선의 영역을 추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고인돌 위에 올라가는 이돌 위에, 위에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고인돌 위에 올라가는 이돌 어느 정도 될까요? 무게가? 네. 아주 가벼운 거는 한 10톤 정도 하고요. 무거운 건 100톤 이상 넘어가는 것들도 많습니다. 100톤 이상 되는 무거운 돌을 이렇게 높이 올려서 자신의 무덤을 만든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수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계급의 발생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선이 세워졌을 때 한반도와 만주는 아직 청동기 시대였지만 바로 옆에 중국에는 이미 철기 시대로 넘어갔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점차 중국으로부터 철기 문화를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철기로 뭘 만드냐면 무기와 농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철기와 청동기의 가장 큰 차이 뭘 만들고 뭘 만들지 않는 것일까? 청동기로는 뭘 만들었지만 철기와 다르게 뭘안 만들었을까? 농기구기구예요 그렇죠? 청동기는 주된 재료가 구리입니다. <웃음> 구리는 철에 비해서 별로 단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땅바닥에 있는 무거운 돌을 골라낸다든지 딱딱한 땅을 뒤집는다든지 이런 거 하기에는 무리예요. 자, 그래서 청동기를 주로 아까 봤듯이 무기라든지 제기 장신구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철기는요? 훨씬 더 단단합니다. 무기뿐만 아니라 농기구도 만들 수가 있어요. 게다가 청동기는 대량 생산이 어려워요. 하지만 철기는 대량 생산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무기와 농기구를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군사력과 경제력이 빠르게 성장해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중국의 연이라는 나라랑 겨를만큼 소선이라는 나라가 성장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연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러분들 혹시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이런 거 들어봤나요? 네, 들어봤을 거예요. 조선이었을 때 당시 중국에는 일곱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던 전국시대였는데 전국시대 가운데 가장 이 동북쪽에 있었던 나라 이름이 연이라는 나라였고요. 연이라는 나라하고 이 건너편에 있는 호조선하고 대립을 할 만큼 조선,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연이라는 나라하고 대립을 할 만큼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서 중요한 역사적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년에 동아시아사를 선택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텐데요. 이 전국시대라고 하는 분열의시대를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고요. 그 통일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진나라의 시황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람 뭐라고 부르냐면은 진시황제 또는 진시황이라고 부르죠. 그죠? 자, 그런데 시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그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진나라 금방 망해 버리고 말고요. 이후에 그 혼란을 다시 통일한 나라가 등장하니 그 나라가 바로 한나라였습니다. 한고조 유방이 세운 나라죠. 자, 그런데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재통일 되기까지 중국은 굉장히 혼란했어요. 그래서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조선으로 넘어옵니다. 조선으로 이주를 해와요. 어 기록에 의하면 위만이 조선 땅으로 넘어올 때 상투를 틀고 흰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만이라는 사람은 원래 조선 사람이었는데 중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중국의 혼란을 피해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 것이 아닐까 하고 우리나라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어쨌든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조선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상태를 보니까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어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왕도 될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위만이 원래 조선에 있었던 왕인 준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새롭게 조선의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를 단군 조선과 구분해서 무슨 조선이라고 부른다? 위만조선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자, 위만은 중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철기문화에 대해서 훨씬 더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위만조선이 성립하게 되면서 조선에서도 본격적으로 철기문화가 발달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철로는 뭘 만든다고 그랬어요? 무기와농기 뭘만든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조선의 국력은 더욱더 강해지게 됩니다. 특히 위만조선이 성립을 하게 되면서 위만 중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중국에서 값비싸고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한 나라에서 물건을 사다가 그것을 직접 구할 수 없는 남쪽의 예나 진과 같은 나라에다가 팔아서 돈을 법니다. 우리는 그러한 형태의 무역을 뭐라고는 이야기를 하냐면은 중개 무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음. 자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면서 조선의 국력이 점차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한나라가 조선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한나라의 황제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정복했던 정복 활동을 했던 황제가 바로 무제라는 사람인데 그 무제 때 조선을 침략을 해서 결국 멸망시키니 그것이 기원전 108년의 일 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나라는. 옛 조선 땅에다가 네 개의 군현을 설치해요. 오늘날로 치자면은, 네 개의 도와 시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행정구역을 설치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를 선택하면은 배울 거예요. 아, 그래서, 옛 조선 땅은 한나라의 지방관 관리가 와서 직접 지배하는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원래 조선에는 여덟 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법이 있었는데, 한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그 항목의 개수가 60여 개 정도로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법의 조항 수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뭘 뜻하는 걸까? 자, 사회가 단순하면 법이 맞나요? 사회가 복잡하면 법이 맞나요? 복잡해야죠. 그렇죠? 좀더 사회가 복잡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회가 평화로우면 법이 맞나요? 사회가 혼란하면 법이 맞나요? 곤란하면 법이 더 많겠죠. 그죠? 토창민들, 원래 여기 땅에 살던 사람들 중국인의 지배를 받기를 원치 않았을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의 저항이 있었기에 이렇게 법의 조항이 늘어난 것이 아닐까 하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네. 끝나. 갑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도록 합시다. 자, 하지만 조선이 멸망을 하기를 전후 해서 한반도 만주 지역 곳곳에는 철기문화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철로는 무기와 농기구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력한 무력과 경제력을 가진 집단이 곳곳에 자리잡게 되면서 그들은 그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나라들을 세워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철기문화의 확산과 더불어서 만주와 한반도 곳곳에서 새로운 나라들이 등장을 해나가게 되어 여러 나라들이 성장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 명의 강력한 왕이 나라 전체와 모든 사람들을 다 지배하는 그러한 형태의 나라는 아니었어요. 왕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 지배력이 전국에 직접 다 미칠 만큼 뛰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의 나라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왕이 있긴 하지만 왕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지역 정도밖에 지배하지 못했고, 나머지 땅들은 또 다른 부족장들이 자신을 따르는 부족들을 이끌고 지배하는 형태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는 여러 명의 부족장들이, 부족들이 모여서 연합을, 연맹을 이룬 형태의 국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초기 국가의 형태를 일컬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연맹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까지 왕이 직접 강한 힘을 가지지 못해서 직접 모든 영역을 다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족들로 나뉘어서 각각의 부족장들이 각각의 영역을 통치하는 국가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연맹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음. 어, 덥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네. 음. 자, 그런 연맹왕국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만주와 한반도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느냐? 부여, 고구려. 어이, 깜짝이야.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같은 요러한 나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어떤 나라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았었는지 중국 측의 기록에 의해서 요러한 이러, 이러,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아 그랬구나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어,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부여라고 하는 나라는 왕과 제가가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라 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여러 제자에 우두머리 가자를 쓰는데요. 이 왕과 더불어서 부여를 다스렸던 네명의부족장 마가 우가 저가 구가를 일컬어 제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웃음> 그리고 이들이 각각의 부족장들이 제가가 다스렸던 영역을 사출도라고 불렀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여는 다섯 개의 부족이 연맹을 이루어서 통치했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여는 상당히 북쪽에 있는 나라였어요. 그죠? 추워서 변농사는 안되고 반농사나 목축을 하고 먹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순장은요. 왕이 죽으면 죽어서도 왕을 모실 사람들을 왕과 함께 묻었던 풍습이 이 순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왕이 죽었을 때 살아있는 사람과 같이 묻었다? 왕이 그래도 이 정도의 힘은 권위는 가진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행사, 제천 행사로는 영고 요렇게 있었대요.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음. 자그 밑에 고구려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고구려도 부여랑 마찬가지로 5부족 연맹체였어요. 왕이 있기는 하지만 총 5개의 부족이 각각의 영향을 다스리는 나라였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자 고구려의 경제에 보면 목축정복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구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고구려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 그렇죠.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죠. 그렇죠 왜 고구려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느냐. 졸본 땅, 고구려가 성립된 저 지역,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농사지어서 먹을 것을 얻기는 상당히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약탈을 통해서, 정복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경제를 영위했던 지역이 바로 고구려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구려 하면 은 용맹한 모습이 연상이 되는 것이죠 음. 자, 어, 고구려의 결혼 풍습으로는 서옥제 이런 게 있었다고 라 해요 대리사위제라고도 하는데 결혼을 하면 은 여자가 남자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자식을 낳으면 은 독립하고 살아가는 결혼 풍습을 가지고 대리사위제 또는 서옥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노동력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남자 집에 시집 가버리면은 여자 집 입장에서는 일할 사람 하나가 사라지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일을 해주는 겁니다. 여자가 이 시집 오으로써 빠질 수 있는 노동력을 미리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식이 태어나면은 그제서야 독립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잘 알아둡시다. 원래 우리나라의 결혼 풍습은 사실 요런 식이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 성리학이 들어오기 전까지 원래 결혼하면 남자가 여자집에 가서 살다가 자식 낳으면 독립하는 이러한 형태로 살았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훨씬 더 현명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라마 보면 주된 갈등의 소재 주로 어디서 나오나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에서 나와요. 장인원을 하고 사위의 갈등, 드라마의 소재가 된건본적 있나요? 딱히 없어요. 그죠? 남자는 여자보다 훨씬 더 단순한 생물이라서 밥만 잘 먹이면 싸울 일 없이 사회적게 잘 지냅니다. 그죠? 하지만 여자는 훨씬 더 남자들보다 민감한 어, 예민한 사회적 동물이죠. 그죠? 서로 다른 사람이 한 집안에서 살아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죠? 음, 나도 결혼해서잘 알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런 게 혹시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현명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된다는 라 거죠. 음. 제천행사로 동맹 있었구나. 아, 그렇구나. 넘어가면 됩니다. 자, 동해랑 옥저로 가보도록 할게요. 동해랑 옥저에는 여러 마을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읍차 또는 삼로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어, 고구려나 부여보다 훨씬 더, 뭐라 그러지 작은 집단들로 쪼개져서 있었던 지역이 동해랑 목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동해 먼저 봅시다. 동해에는 단궁, 과하마, 반어피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단궁, 길이가 짧은 활이에요. 과하마 키가 작아서 나무 밑으로 지나갈 수 있는 말이라고 어, 해요. 반어피 물개가죽 뭐 이런 게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바닷가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나 보지. 자 사회풍습으로는 책화나 조개혼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해요. 책화란 무엇이냐면. 시족 집단들이 저마다 자기가 살아가는 영역이 있었는데 다른 시족 집단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해서 넘어오면 은 너네 우리 땅왜 넘어왔어 물어내 라고 해서 소나 노예 같은 것들을 변상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라 해요 그거를 책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걸 보니까 동해는 반업이 잘된 나라였던 것 같아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시족들이 저마다의 영향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까지 강력한 지배자가 등장했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어떤 상태의 나라였구나, 라는 것을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 족 외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은 결혼할 상대를 다른 시족에서 찾는 것을 가지고 족 외혼이라고 이야기를 해. 시족은 보통 자신의 혈연 관계와 있는 사람들, 같은 집안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마을 을 시족 마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같은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한다? 근친혼이죠. 여러가지 유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결혼만큼은 다른 신족에서 구해서 했다라는 게 족외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대요. 넘어갈게요. 자, 옥저 가오겠습니다 어, 소금과 해산물이 풍부했대요. 바닷가니까 그렇겠지. 사회적으로는 민만은 이제 가족 공동묘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민만은 이제 결혼할 때하기 전에 미리 신부가 될 사람을 어렸을 때 데리고 와서 키우다가 결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동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딸을 키워서 성인이 됐는데 시집 보내면 우리가 지금까지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 어, 비용 아깝잖아요. 그죠? 데려갈 거면 애당 전제 데려가라? 어렸을 때 데려가서 니네가 직접 키워라라고 하는 이런 결혼의 풍습이 민간연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한반도 남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는 삼한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었대요. 마한, 변한, 진한을 합쳐서 삼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역시 수많은 나라들로 나뉘어져 있는 연맹왕국이었어요. 마한은 대략 52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고요. 변한과 진한 각각 12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는 나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이 강한 나라가 마한 52국 가운데 복지국이라는 나라였대요. 그래서 복지국의 왕이 이 중에서 제일 왕이라는 의미에서 마한왕 또는 진왕이라고 불렸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나라의 왕들의 경우에는, 군장들의 경우에는 힘이 센 군장은 신지, 힘이 약한 군장은 읍차라고도 불렀답니다. 또한 이 삼한지역의 경우에는 군장과는 별도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존재했는데 그는 군장이 개입할 수 없는 자신만의 통치지역인 소도라고 하는 신성지역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니까 삼한도 역시 단합이 잘된 나라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분열이 이루어지고 단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국가의 관계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삼한 지역, 변동사가 주된 생업이었고 철기 문화가 일찍부터 발달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철 행사를 보니까 5월에, 어, 5월과 10월에 계절제가 있었다 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 이 뭐하고 먹고 살았다고? 사만 지역 뭘 하고 먹고 살았다고요 경제 뭐라고 써 있어요 농사. 변동사 농사지때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씨 뿌리고 추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시기에 제철 행사를 지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준이시는 분들 일어나시고 이번 시간에 배웠네요. 같이 한번 교재에 빈칸을 채워가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요시간 남은 5분만 잘 들어도 이번 시간 내내 잤어도 다 커버가 가능해요. 남은 5분만 깨어서 수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구석기 시대에 뗀석기 썼어요. 채집과 사냥했어요. 이동 생활했어요. 바위동굴 그늘 막집에 짓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쯤부터는 무슨 시대가 나타나게 되었다. 동그라미 1번 옆에 뭐라고 쓰면 돼요? 신석기 시대였다. 신석기 시대에 뭐 간석기 썼고, 토기 썼고, 사냥채비 물고기 잡이도 했지만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면서 인간이 무슨 생활을 하게 되었다?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다. 정착 생활을 하게 되어서 내가 집을 잘 지을 필요가 있어서 어떤 집을 지었다? 움집을 짓고 살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다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넘어갑시다. 자 청동기 시대, 기원전 2000년 경에서부터 15세기 무렵에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청동기 시대 때 가게 되면서 다들 가장 중요한 사회적 변화 4개의 밑줄을 짓게요. 첫 번째, 뭐? 이년생산물두 번째, 그걸 차지하기 위한 경북전쟁. 세 번째, 그로 인해서 발생한 빈부격차와 계급.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강력한 지배자, 군장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장을 청동기 시대 지배자로서 하늘의 자손을 자처해서 자신의 권위를 높였고 청동기를 사용해서 강력한 무력과 어, 권위를 갖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고조선은 단군 신화를 보면 은 건국의 과정을 추정할 수 있는데 무슨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되었다?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되었다. 동그라미 3번 옆에 청동기 써주시면 되겠죠. 이후에 철기 문화를 수행하면서 점차 중국의 연과 별을만큼 성장을 했었는데 진한 교체기에 누가 넘어와서 위만이 넘어와서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였으니 이때부터를 위만조선이라고 부른다. 위만조선 때부터 미치십시다. 무엇을 통해서 발전했어요? 철기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발전했어요. 정복정쟁은 무엇으로 미치십시다? 중계무역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발전을 나가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자그 다음 봅시다. 그러다가 한무제때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되었고 한나라는 옛 조선 땅에 직접 지배하고자 한나라의 군현 시도를 설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원래 몇 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여덟 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법이 있었대요. 뭐? 팔조법으로, 우리가 5번 팔조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했다가 한 구년에 설치되거나 이후에 사회가 복잡해지고 갈등이 많아지게 되면서 60여조로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조선의 멸망을 전후로 해서 한반도 만주 지역에 어떤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철기 문화가 확산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고 정복 전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게 되면서 여러 나라들이 성장을 하게 되었다. 이 나라들은 아직까지는 바람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연맹왕국의 수준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연맹왕국들 부여, 고구려, 옥제, 동예, 삼한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빈칸만 채워볼까요? 부여의 제천행사 이름 뭐였는지 었 기억나나요? 영고였어요. 고구려의 제천 행사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동맹이었습니다. 나머지 것들 아까 다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확인 문제 봅시다. 구석기 시대에는 뗀석기신석 시대에는 간석기와 토기를 사용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건국되었다. 책화 조계원이 풍습이 있었고 제철행사로 무천이 있었던 나라가 무엇이었나요? 동예라고 하는 나라였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첫 시간 굉장히 급하게 진도를 나가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또 이런 식으로 이어질 겁니다.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어,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따라와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은 영상 끄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기를 바라요. 수고했습니다. Thank mm -hmm. you.